나가사키에는 전차가 있잖아요 전차가 한번 타면 120엔인데 성인은 이게 지금 원데이 패스에요 그러니까 하루동안 무제한으로 지금 버스 말고 전차를 탈수 있는 건데 이게 500엔 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하나 사면 은 그냥 마음 편하게 아무데서나 뭐 타고 내릴 수 있고요 뭐 안에 보면은 식당 광고 같은 것들 있고 또 열어보면은 이렇게 안에 이렇게 그 노선도가 나와 있어요 여기서 내리면 뭐가 나오고 뭐가 나오고 한게 그림으로 잘 표시가 되어 있죠. 그죠. 그래서 이거는 들고 있다가 전차 타고 내릴 때 기사님한테 이거를 보여주시면 돼요. 여기 아래 날짜가 나오게 저기 앞에 전차 지나가네요. 저 조그만 뜸으로 그렇게 하시면 돼요. 아침 출근 시간이라 그런지 출근하는 사람도 보이고 등교하는 귀여운 학생도 보이네요. 원래는 1945년도에 원자폭탄이 투하된 평화공원을 가려고 했다가 그냥 일본 학교도 궁금해서 이 학생을 따라가 봅니다. 그런데 가면서 드는 생각이 이 학생이 나를 무서워할 수도 있겠구나 해서 다시 발길을 전차쪽으로 돌려요. 그리고 저는 나가사키역 쪽으로 갑니다. 평화공원과 나가사키역 중간쯤에는 이렇게 큰 쇼핑몰도 지나갔는데요 이 쇼핑몰은 나가사키에서도 가장 큰 쇼핑몰로서 이름이 코코 워크예요 여기에는 대관람차를 비롯해 큰 슈퍼 식당가 그리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일본 브랜드 옷들 파는 가게들 비롯해서 뭐 약국 그 다음에 극장까지 있어요 그리고 여전히 이른 아침에 나가사키역에 도착을 합니다 나가사키 여기에요 여기는 그러니까 뭐 나가사키의 중심지라고 볼수 있겠죠 자 여기는 나가사키 여기에요 그러니까 남쪽에 있는 거, 그 기차역이 끝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여수 같은데 그래서 기차가 여기서 출발을 해요 나가사키 여기고 이 옆에는 지금 쇼핑몰이 있어요 이 쇼핑몰 이름이 아뮤플라자라고 해가지고 그냥 뭐 아뮤플라자니까 그러니까 일본에 웬만한 도시 그 기차역에는 다 이렇게 그 쇼핑몰이 연결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도 뭐 백화점만 이렇게 연결되어 있잖아 여기도 뭐 비슷하게. 아미플라자 같은 경우에는 특히 그 기차역이랑 연결된 데가 꽤 많더라고요. 여기에 슈퍼도 큰거 하나 있고 1층에 뭐 푸드코트도 있고요. 뭐 옷도 팔고. 여기 보니까 도쿄엔지도 있고 극장도 있네요. 나가사키역 그리고 건너편에 그러니까 길 하나만 건너면 저기에 또 버스 터미널이 있어요 버스 터미널이 의외로 되게 작기는 하더라고요 저기 버스 터미널에서 뭐후쿠오카를 가든지 다른 도시를 가든 뭐 그런 버스나 뭐 이런 것들을 다탈수 있는 것 같아요 나가사키역 앞에서 건너편을 보는 건데 이. 나가사키는 산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 앞에 건물 뒤쪽으로 집들이 저렇게 다 위쪽으로 있잖아요 그리고 또 화면 그 중간 쪽에 하얀 건물 바로 옆에 오른쪽에는 저기는 그 비석 같은게 많이 서 있는 거 보니까는 저기는 그 묘지 같아요 아 저기까지 버스가 올라가나 자 여기는 나가사키 기차역이에요 화면 중간쯤에 저 기차 레일 보이시나요 여기 여기 여기 네 저기서 기차 타고 이제 가면 되는거죠. 후쿠오 가는 기차도 여기서 타고요. 는 너무 특이한데요. 인테리어가 다 나무예요, 나무. 보시면은 의자나 좌석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이쁘게돼 있어. 야 전차 타는 재미가 있네요. 자, 여기 의자도 그리고 또 위에 천장에도 이렇게 돼 있어요. 천장도 어 예쁘더이고. 나가사키의 대표적인 아케이드 하마노 마치 예요 지금 위에 보시면은 등같은게 빨간게 많이 달려있는데 이제 구정 전이라 좀 이렇게 데코레이션을 좀한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중국의 영향인가요 나가사키 하 이제 중국인들이 옛날부터 많이 들어와서 자 일단 하마노 마치에는 또 뭐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넣어와서 처음 먹어보는 거예요. 양배추, 숙주, 뭐, 버섯, 그 다음에 동그란 거는 메추리알 같은데, 이게 626엔 안에 뭐가 들어가는살것같아 아, 여기 새우도 있네 새우도 보이죠. 그리고 뭐 오징어들과 아, 해산물 볶음면이구나. 이게 지금 면은 원래 이게 에그누들같아 이거 직접 볶아가지고, 아, 이게 튀긴 거죠. 이거를 이제 이 걸쭉한 소스에다 먹는 거예요. 맛있을 것 같은데, 고기도 있네 좀만 먹어볼까요? 음 고소하고 맛있어요 과자 먹는 것 같다 음 아우. 맛있네요 믿고 먹는 교자 넣어줘 나가사키 짬뽕을 먹으려고 하다가 나가사키 짬뽕도 여기서 파는 것 같아요 근데 바삭바삭한게 먹고싶어서 야 맛있겠는데 자 그럼 또 먹기 시작해보죠 마트나 백화점 지하의 식품코너에 끝날 시간대쯤에 오면은 반값에 이렇게 도시락 같은걸 할인을 해요 보시면은 이것도 반값 게살샐러드도 반값 네, 그래서 게살샐러드는 반값에서 1500원 이고요그 다음에 이 오므라이스는 반값에서 2000원 이에요 대단하지 않나요 야 마트 식품코너에서 파는 이 비주얼 좀 보세요 이 오므라이스의 비주얼 계란 부서, 계란. 안에는, 어우, 케찹밥. 렌즈에 좀 데울걸. 비주얼은 끝내주네요.